안녕하세요 목스캠프입니다생활인터필림 제2탄 오리진문틀 문짝 붙이기 2단계 이번 시간에는 실측 재단 랩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측은 실측은,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가로, 보, 또는 하리, 하리 그렇겠죠? 하리. 여기서는 이게 가로가 되고요. 이쪽으로는 게 세로가 되는 거고요. 기둥에서는 이게 가로가 되고, 이게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음, 아까 우리가, 문툴 문트 전체 사이즈를 880x2048 880x2048 이것이 전체 문툴 사이즈에요 880 2048이 무저 사이즈죠. 그래서, 음, 여기, 여기가, 여기가 880이고, 여기가 2048이다. 그러면은, 음, 이 하리, 하리에 또 보호에 붙일 수 있는 필름을 재단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두께 40에다가 35 홈이 파지고, 10이 들어가고, 중간에가 60이 되고, 이걸 좀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럼 가로가, 이 가로가 800 880이니까 약890 이쯤 여유 주고 가로를 가로를 890으로 하고요. 890으로. 가로를 하고. 그다음에 세로가 세로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세로가. 세로가 전체를 계산을 하면은 140이 돼요. 140 140 그래서 이게 왜 140이 되냐면 30, 35, 10 30 플러스 35 플러스 10 플러스 60 플러스 60 플러스 약5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 쪽으로 감아 들어가는 게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1 4 0 m m 에요 이것이 음, 보호 전면. 보호 전면의 음, 실측 가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로 사이즈는 기둥을 말했겠죠. 기둥 기둥은 기둥에서 가로는 어디가 가로겠어요? 이게 가로가 되는 거예요. 아참 여기에 뒷면 기둥 하기 전에 이 가로 사이즈 전면이거든요. 여기 이 사이즈가 전면. 그다음에 후면. 후면은. 30하고 35하고 30하고 35하고 10을 플러스하면 후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75가 돼요 890 곱하기 75 이것이 후면이거든요 그래서 후면을 이걸 플러스 하면은 후면 이쪽 뒷면이요. 후면 이 후면이 커서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은 140이고 후면은 75다. 여기는 890이다. 이것이 음, 보모몬터 사이즈가 되는거죠그 다음에 기둥 기둥은요. 기둥은 길이가 2040발이니까 약 2050으로 하고 가로가 가로를 바로, 이길 가로를 바로 잡아줘야겠죠. 여기 세로니까. 이쪽은 세로니까, 가로를 바로 잡아줘. 가로가 140이니까, 140. 140으로 하고, 세로를 2040으로 하니까 2050. 2 0 0 5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몇 개냐면은, 두개예요 전면이니까, 두 개. 두 개. 이것이 전면역. 기둥 전면. 그러면은, 기둥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75. 75. 75에다가 2050. 곱하기 두개 이쪽 뒤쪽이요. 이거 뒤쪽이요. 그러면은, 이두 개가 기둥 후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측 사이즈에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실측 사이즈는 전면은, 전면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후면은 이것이고, 기둥의 전면과 기둥의 후면이 이것이다. 이것을 이론을 해서 그대로, 어, 다시 한번 제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30, 35, 10, 65 이런 이것이 어떻게 플러스 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 두께가 40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두께가 지금 30인데요. 30이 30인데, 10, 10전이 우리가 홈을 팠거든요. 35 홈을 팠거든요. 그래서 40짜리를, 여기서 40짜리를, 10mm를 이렇게, 1 0 m m 를 홈을 팠어요. 35 홈을요. 10mm를. 이렇게 10mm를. 보이죠? 10mm 보이죠? 요 10mm를 어떻게 홈을 파느냐 이, 이렇게. 이 홈이, 이 홈, 홈, 홈이 35에요. 문짝이 30이거든요. 문짝 두께가. 그래서, 음, 조금 전에 제가 30, 35, 10. 그것은 전부 다 이걸 플러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간이 60이거든요, 여기가.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이걸 플러스 시킨 거예요. 요 60이 이제 중간이요. 60mm 맞죠? 60mm. 60mm 플러스 하고. 그래서, 30, 35, 10, 그 다음에, 60mm. 5mm는, 5mm는, 얘를 뒤집어 보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뒤편에, 뒤편에 가가지고, 이렇게, 뒤편으로 와서 저쪽에서 넘어왔죠? 이쪽에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태워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5mm 준 것은 3mm만 태워주면 돼요. 여유를 줘서 5mm를 준 건데, 여기서 3mm 태워주고, 3mm 태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면, 후면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 30, 35, 1 0회가 75였어요. 여기가요. 75. 30, 35, 10. 이게 10mm 들어가고, 10mm 잘라가지고 35 들어가고, 이게 30이고, 이게 30이고, 35 들어가고, 10mm 들어가고, 75.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칼질이 여기서 되겠죠. 칼질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측을 그한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단이요. 재단을 알려면은 재단을 알려면은뭘 알아야 되냐면 필름을 알아야 돼. 필름 인테리어 필름이요, 인테리어 필름이 한 놀이 60회배다.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가로가 가로가 1200 세로가 50m 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를 내면은 60헤배 다시 말하면은 제곱미터 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필름 한룰은, 필름 한룰은 60헤배다 다시 제곱메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60배다 그럼 1헤배가 얼마냐 하면 1m, 1m가 1헤배예요1헤배는 1회배는 1m, 호박이 1m가 이게 1회배예요 그래서, 어, 우리들은 이 1회배를 붙이는데 인건비를 만원을, 만원을 기준 삼고 있거든요. 만원. 1회배 붙이는데 만원. 그래서 1m, 2m 붙이는데 만원이다. 난이도가 낮으면 8,000원, 5,000원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은 50m 길이가 50m에 넓이는 1200 20이라고 써놓은 것은 20이라고 써놓 것은 여유분이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10점씩 있어요. 그래서 사용 안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220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200으로 딱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필름은 무늬가 어떻게 놓여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50m면은요. 50m 쪽으로 길게 무늬가 나져 있기 때문에 이 문, 틀 같은 거, 이런 거 붙이더라도, 무늬는 이렇게 옆으로 나와야 되고, 옆으로 눕혀야 되고, 기둥은 밑으로 나와야 돼요. 무늬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재단을 할 때, 재단할 때, 필림이 50m 쪽으로 길게 무늬가 나있기 때문에, 무, 무늬를 세워야 되고, 높여야 된다. 이것이 재단 의 요령이에요. 필림은, 음, 한 놀이 60회배다. 60회배다. 1200에 50m다. 그래서 필름이 예를 들어서 1회에 5천원짜리다. 1회에 5천원이다. 그럼 5천원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5로 30. 그럼 30만원이네요. 그럼 필름한 노래 한 노래 한 한한이 해외에 5천원짜리면은 그러면 6 0회이니까한 30, 노래 30만원짜리다. 이렇게 보통 30만원 50원짜리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필름. 음, 넓이를, 그, 저,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문짝을 할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여기 문틀에다가 필립, 랩핑하는 걸, 풀틀에다가 음, 필립을 랩핑하는 걸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틀을 보시면은, 문틀을 보시면은, 음, 벌써 보를 먼저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를 먼저 붙이면 여기 필름을 대고 필름을대서 칼질을 여기서 하기 시작하겠죠. 칼질을 칼질을 여기 여기에 맞게 여기에 맞게 칼질을 하고 여기를 헤라질을 하고 그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 양쪽에 또 칼질을 해주고 양쪽에 필름을 전면에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렇게 전면에 붙였으니까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칼질을 해줘야 되겠죠. 칼질을. 그래서 이 고고치 속으로이 고고치 쪽으로 이 속으로 필름이 예,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고치가 뭡니까? 요면요면 요면 쪽으로 필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헤라를 가지고 꼭꼭 이렇게 집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면을 붙여주고. 요, 요, 10mm 홈을 붙이고, 그러니까 헤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진단 말이에요. 전면을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전면에 제가 여기 보이고 있는 게 뭐가 보이고 있냐면은 중요한 게 이렇게 시접이 보여 시접이요. 이렇게 시접이 보이죠 시접. 그래서 이 시접을 전부 다 여기서 태워준다.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어가지요 이렇게 시접을 태워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시접을 몇 미리, 3미리 정도를, 3 mm 정도를 이렇게 보호해서 기둥 쪽으로, 이게 연기, 연기죠, 여기가. 이쪽, 이쪽이 경계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기해서 귀동 쪽으로, 귀동 쪽으로 이렇게 3mm를 태워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태워준단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태워주면은 전면이 어떻게 돼요? 전면이 거의 붙었죠? 전면이 붙었으면은 뒷면, 뒷면으로 넘어가면은 지면 어디까지 붙여야 돼요? 여기서 60짜리, 여기 60짜리를 건너서 여기를 건너 가지고 이게 턱이죠. 턱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5mm를, 3mm를 태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붙이고, 전면에서 붙이고 올 거거든요. 이렇게 전면에서 여기까지. 후면은 여기서 이것만 붙이고 온대요. 후면은. 후면은. 그래서 후면은 여기까지만 붙이고 된다 여기서 칼질이, 여기서, 여기서 되겠죠. 칼질이. 그 다음에, 후면도 마찬가지. 이렇게 태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둥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기둥 쪽에 태워주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접을 준다, 시접을. 보에서, 보에서, 보에서 반드시 시접을 준거지요, 보에서. 그러면은, 얘를 똑바로 세워놓고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를 보면은, 이와 같이, 시접이 주어다는 이야기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기둥은 마찬가지. 전면, 전면 붙이고, 후면, 후면 붙이니까. 기둥을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태워준데 여기를 여기를 기둥에서는 감싸줘야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요 아까 시접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주려고 시접을 준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려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접 좀더 태워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감싸주고, 감싸주고, 감싸주고, 감싸주고, 감싸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이 시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 특히 문짝, 문틀 같은 경우는요, 한쪽이, 한쪽이 3mm 태워주고, 한쪽이 5mm 태워주면은, 이게 대본의 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이 장악하게 떨어져져야 되고, 기둥 후면도 마찬가지죠? 기둥 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동 후면도 아까와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붙여주면 된다 네. 이렇게 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요. 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면도 이렇게 이렇게 태워주고 이렇게 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태워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둥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싸준다, 이렇게. 감싸준다. 아시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 물론, 이쪽에 태워주는 거다 마찬가지죠? 고구치 쪽,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태워, 태워주는 데 감싸져야 다는 거죠. 그래야 지 많이 빈틈이 없겠죠. 빈틈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채워줘요. 채워줘야 감싸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음, 문틀이 이렇게 한 개의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실직하는 거하고 재단하고 그 다음에 랩핑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름 문자가 하고 그 다음에 필름 음, 양 전체를 양을 뽑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